안녕하십니까 여유부 남편입니다 오늘은 여행정보 2탄 예. 어, 어제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음. 뜨거웠어요 음. 아 오늘 비가 오네 오늘 막 비가 오네요 여러분 여행정보 어디서 얻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제가 이제 시작할 건데 어뭐 블로그 카페 뭐 이런 저런 데서 많이 얻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카페는 이제 또 다음 편에 또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단톡방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번에 이제 남미여행 준비할 때도 그렇고 어, 이집트 다 들어갈 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근데 저희도 여행을 하면서 하기 전에 몰랐고 단톡방으로 이렇게 어 정보가 오고 가는 걸 일단 원래 몰랐고 하면서 저희도 알게 됐고 쓰다 보니까 너무 이게 굉장히 이게 유용해 가지고 어 좋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단톡방에 대해서 카톡의 여행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톡방의 장점과 단점 말씀 드릴게요 장점 세 가지 첫 번째 어, 실시간 현지 상황을 캐치를 할수 있다 실시간 상황을 알수 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바로 바로 피드백이 옵니다 어, 지금 저희가 남비를 가기 위해서 지금 단톡방을 쓰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세가 좀안 좋아요 막 볼리비아 문제도 있고 칠레 문제도 있어 가지고 좀 지금 막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는데 단톡방에서는 현재 그 시위하는 모습이라든지 어 어느 공항이 폐쇄가 됐고 어느 도로가 폐쇄가 됐고 어디는 괜찮고 안 괜찮고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저가 질문을 하면 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실시간적인 그런 살아있는 정보 얻을 수 있다 이런거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장점은 실시간 현지 상황을 캐치하고 질문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로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이미 유명한 곳을 소개하는 게 많잖아요 실제로 블로그에서는 근데 어이 단톡방에는 현지에 지금 가 있는 가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로컬적인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신다 로컬 정보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장기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곳에 가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 좋지만 직접 그 현지인들이 있는 그런 로컬 문화 같은 것도 경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예, 이상 장점 세가지였고 장점이 있으면 여러분 항상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꼭다 봐야 됩니다 같이 그 양날의 검 예. 동전의 양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글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많은 단톡방 같은 경우는 천명이 넘는 데가 있고 보통 한 2,300명 정도가 이제 많은데 그럼 정보 계속 올라와요 글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 정보 글들을 찾기가 어렵다 계속 스크롤을 땡겨야 돼 이건 뭐 끝까지 예. 그런 부분이 옛날 정보를 찾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다음 단점 두 번째. 어 이건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이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은 신뢰성은 높다.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거 감안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 여행을 가기 전에 단톡방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 활용을 하시고 어, 얻으실 부분은 얻으시고 어, 아니다 싶은 거는 자기들이 걸러서 내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단톡방 그리고 사용은 안 했지만 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톡방을 제가 오늘 시원하게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요 이 둥근 이 지구 안에서는 6대륙이죠 6대륙 예. 대륙별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유럽 유럽 갑니다 유럽 유럽 가는데 유럽 제가 두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 띄우면서 할게요 첫 번째 유럽정보는 고유로에서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342명 있습니다 두 번째 2019 유럽여행 정보 동행 단톡방 399명 있네요 유럽 여기서 알아보시고 자그 다음에 아프리카 갑니다 아프리카 어 일단 다합 저희가 많이 이제 참고를 받았던 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다합 다합에는 뭐가 있냐면 다이빙에 미치다 559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그 다음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통합이라는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는 340명이네요 유럽 아프리카 찍었으니까 아시아 갑니다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여행 터키,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해가지고 여기가 242명 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왔으면 오세아니아 가야 되겠죠 호주 첫 번째 제도 정직한 발음 해 드릴게요 시드니 투유 예. 투유 너를 위해서 782명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호주 전지역 통합 호주 전지역 통합은 754명입니다 찍었으니까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가죠자 북아메리카 보시면 미국 서부여행 262명 그 다음, 남, 아메리카 갑니다. 남미 갑니다. 남미, 이제 저희가 요새 보고 있는 남미사랑, 남미사랑이라고 1343명. 1000명이 넘어가버리네, 이거. 사우0드 예. 예. 여행지별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어, 이제 부부! 제가 부부로 세계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장거리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예, 단톡방도 있습니다. 부부세계여행자라는 단톡방이 있는데, 어, 거의한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만약에 나라간에 이동을 한다거나 어, 같은 이제 나라에 있는 부부분들 만날 때 부부 세계여행자라는 어, 단톡방을 통해서 많이 정보를 얻고 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답에서 아는 형님 소개를 받아서 이제 들었기 때문에 부부이신 분들은 그것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예, 교류를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 활용법입니다 어, 어떻게 활용을 하냐 뭐돈 많이 받죠 숙소 구하기 전에 연락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숙소를 찾고 있는데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현지 상황 같은 거 물어보신다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파냐 안 파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신기했던 게 물물교환을 서로 해요 특히 다합 같은 경우는 뭐 고추장 팝니다 간장 팝니다 뭐 스노클링 팝니다 오리발 팝니다 요런 식으로 어, 저희도 액세서리도 팔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어, 여행할 때는 에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고 찾아보시면 괜찮은 어, 카카오톡의 여행 단톡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신들 이제 목적에 맞춰 가지고 단톡방을 찾아서 한번 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좋은 뭐 단톡방이라든지 여행에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 구독이라는 게참 그래요 왜?